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터스크바나코리아에서 신차 발표회 하는 거 구경가요 그 노든 901하고 주바르디필렌 2022년식 아 요즘 제가 완전 터스크에 확 빠져가고 있잖아요 트랙데이 갔다가 재밌어가지고 노든 901을 구경하러 가는 중입니다 혹시 또 모르지? 응. 401 이거를 제가 듀얼로 타잖아요 업로드, 오프로드 겸용으로 네, 이거에서 조금 더큰 듀얼 바이크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로드 901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o o 용으로 401을 샀던 이유가 최소한의 투자로 맛만 좀 보자 그런 거였어요 맛보고 괜찮으면 뭐 좀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거고 업속 좋은 거 사놨는데 내 성향이 정말 아니야. 그럼 어떡해 그렇게 임도용으로 401을 시작했던 건데 이번에 트랙데이 갔다 와갖고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얘 401은 지금 나한테 완소 완소 바이크가 되어버렸어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얘는 못하는 게 없어.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단임도 들어가는 거 그냥 막 들어가면 되고 홍보도 응, 응, 좋다 진짜 오토바이 마음에 든다 업로드 주행? 그냥 지금 이 타이어를 갖고도 서킷에서 제가 한번 슬립은 했지만 응, 그냥 이 타이어로 그 정도 탔으면 저잘탄 거라고 보거든요? 업 어, 그렇게 탔으면 진짜 잘 타신 거예요 노든 9호 을보로 간다고 해가지고 오늘 신발도 에, 오프로드 부츠 이거 신고 왔네? 예쁘잖아 약간 더 트레이서 같은 느낌 주려고 가죽에 아, 알파인스타 슈트를 한번 입어보려고 왔는데 4월 말까지 영업을 안 한대. 나왜 왔어, 그럼? 알아본 걸. 까 p I 이 e 아메리카노 하나, a I see to so a 가 a m e r i c a I see a m e i c e e a e r i e i e 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엘리님 안녕하세요. 아, <웃음> 여기는 구경, 모든 도로. 좀 이따 또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시즌 1 파트와 신규 모델에 대한 워치객날를 같이 진행하게 되고요 저희 아시아 총괄 파티 담당자분이 계시는요한 파트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저기 못 보통 올린제 소가수입 아, 아, 올린제 수입입아 예. 계셨어요? 요즘 오토바이 생각 타시는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아세요? 아 잘 타시더라고요. 아, 아, <웃음> 어, 나도 우리 여기 아, 그까저저 몰랐었어요, 진짜. 제가 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웃음> 안 해도 <웃음> <다> 사그 <사게 됐을까요? 웃음> 55초 나왔어요. 네 그걸로 그렇게 타시면 진짜 잘 타신 거예요. 두 개가 특이점이었어요 일단 하나는 라인 잘 타세요. 네. 라인을 음. 뻥 물고 네. 네. 아, 얘는 똥물고 들어가니까 제가 도요 아, 더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네. 타려고는 불안하고 네. 아니 저 타려고 왜 이렇게 세게 타시지 하는 네. 느낌도 들고. 네. 두번 그런 코너가 되게 새겨들고 싶은데요? 기가 와서 네번째 아. 세션 때는 한두 바퀴만 타고 이번에 아. 얼마나 오왔었다고도 아. 앞에 4로 시작하면 저리 가라고 40단이에요? 네. 그러면 저하고 놀면 안 돼요? 같이 느려지는 효과가 생겨요 아. <웃음> 저 스타분들 만났는데 어, 오세요, 조군님 서에 들어가도 되나요? 아, 네,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지금 엄마 우리 얼굴만 좀 뵙고 아, 가요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